오늘요, 이거 돼지고기로 그뭐냐 도마도 케찹 볶음을 조금 하려고 조금 이게 함께 먹을 거할 거예요 너무 크니까 좀잘게좀 좀 조금 썰어야 돼 이렇게 소추 좀 뿌려주고 정종 매실 약간 이게 녹말가루예요 생강때안 넣었어요, 생강 좀 넣어주고 고물 넣고, 피망 한, 한 개. 양파. 파, 양색살을 갖고. 기름을 두르고, 먼저 피망하고, 이렇게 양파하고, 이렇게 좀 익을 정도로 이렇게 볶아서, 이거는 이제 따로 따로 빼야 돼. 불 끄고 다시 기름을 좀 두르고 이제 고기 볶을 거야. 파를 넣고 마늘을 넣고 간장. 설탕. 이게 볶아 자 야채 를 넣는 거요. 야채, 야채를 피멍랑 많이 드시려면 많이 넣고 볶으면 돼요. 이거는 정확한 비율이 없으니까. 이렇게 해서 안 생겼습니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면 볶으면 요 얘들 먹기도 좋고 안 매워서. 걔를 뿌려야 돼. 맛있다.